여보시오 네, 형 들려요. 형은 저 들려요? 형저 들려요? 형은... 형저 들려요? 제 목소리? 형 들려요? 아, 이제 들려요. 아이, 제 목소리 들려요? 네. 예, 아, 바보같이 저걸 안 켰네. <웃음> 멍청하게 그걸안 켰네. 이게 뭐야. 아. 저걸... 해야된... 되 일단 세팅을... 일단 잠깐만요. 하죠. 카메라도 켜고 화면 어떻게 켜지? 제 화면 보여요? 형 사진 보여요 사진 보여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화면이 쉬어야 되지? 아 어, 카메라를 켜고 이건 내 화면을 켜고 아 그냥 이렇게 하면 되나? 지금 보여요? 지금도 여전히 형 사진만 보여요 아그래어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어? 오형 오, 뭐, 멋있는데요? 야 무슨... 멋있어 지금 <웃음> <웃음> 이거 회사... 회사 잠깐만, 저는 다, 아, 그, 네. 잠깐만 이거로 이걸... 이게 아, 지금 카메라가 오큐 파일돼 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있다고요? 잠깐만, 저, 카... 저는 저걸로 켜야 될것 같아. 제 카메라는 지금 형 혹시 형 핸드폰 있어요 지금? 네, 핸드폰 있죠. 그러면은 제제거 한번 들어와 보세요. 그러면 제 사진 제 저는 뜰 거예요. 응? 제가 지금 고 라이브 했거든요. 고 라이브 했으니까 아마 또 나올 저, 건데. 내 지금 핸드, 지금 핸드폰이 내가 두 개인데 이게 커트가 서로 지금 몇 서비스가 지금 어느 핸드폰에 들어오는지 모르겠. 지금 뭘로 들어, 뭘로 했다고? 왜, 왜. 그러니까 이제 어 형은 저안 보이잖아요 지금. 음. 네. 예. 네. 근데 그냥 저랑 이렇게 통화하시면서 옆에다 그. 아, 뭐, 아, 저, 아니 안보여지 상관없어요 나. 는 어차피 뭐 지금 그냥 그거 하니까. 어. 오케이. 다음에 봅시다. 뭐, 뭐 세팅을 해야 되는 거면은 뭐 남주 씨 지금 시간 갖고 해도 상관없어요. 네, 저는 지금 좀 시간을 약간 주세요. 이게 저도 잘 몰라요. 이게 네. 그래도 나 지금 회사 일이 좀 있어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웃음> 하고 있으니까 다뭐 대면을 얘기해 줘요. <웃음> 오케이. 아키텍에서 보내주는 걸 갖다가 어제 밤1 1시 반. 근데 제 목소리 들리아요네 목소리 잘 들. 내 목소리 볼륨은 괜찮아요? 혹시나 일부러 그 아예 이거 빼고 하면은 여기가 거실에서 그 소리가 울릴까봐 일부러 지금 헤드셋을 켜는데. 네 그거는 그거는 좋은 거 같아요. 잘하신 거 같고 잠깐만요. 형만 모른다제 하... 목소리 들리시죠? 아니 저는 잘 들려요. 오케이. 이게 제... <웃음> 그래 나도 알아 어떻게 다 해야 되는데. 일단 예, 형하고 하고 하고, 하고, 하고 계시는 일단 하고 계세요. 상관없어요. 네. 어제 그러지 않아도 우리도 오피스 미팅 을이 스카이프로 하는데. 음. 그것도 처음하는데스카이프의 제한 인원이 250명이라는 걸. 아, 그러면 250명이 다 들어왔어요? <웃음> 250명이 넘게 이제 접속을 하는데 250명이 어. 다는못 들어오니까. <웃음> 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이 몰랐는데 그 무슨 뭐라더라 까먹었네 그 웨이팅 룸 같은 게 있던데 네. 그래가지고 나머지 사람들을 웨이팅 룸으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세크리터리가 미팅하는 거 그냥 녹화해가지고 못 들어오 음. 사람들한테는 요즘 우리 저희 그 미팅을 다 갔다가 그 지역 대표도 유튜브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웃음> 하루에 한 번씩 그 코로나 그상그 그 상황을 갖다가 이제 사람들한테 브리핑을 하는 거를 비팅이나 이메일로 하면 비, 비팅을 하기 이 사람이 너무 피쳐 가지고, 음, 음. 이메일로 하면 사람들이 잘안 읽으니까 그거를 다 요즘에는 다 유튜브로 만들어 가지고 유튜브로 풋파이미 유튜브로 할 수가 있더라고. 뭐 뭘로요? 그래가지고 이제 화상 브리딩 그러니까 올리는 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디다 올리는 거 말고. 그 뭔지 모르겠는데 유튜브 링크가 뜨긴 뜨는데 그게 그 퍼블릭한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뭐 모르겠어요 그게 뭐 페이스북에 나내 유튜브 잘 모르니까 페이스북에 친구들만 보여지고 뭐 이런 개념인지 퍼블릭에는 안 보여지고 우리 그 프라이빗한 프라, 그 그룹한테만 이제 공개가 되는 유튜브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돌리더라고요 그런 게또 다른 인지 몰랐네. 어, 저도 네. 저희는 그 주로 그 슬랙 썼었는데 요즘은 마이크로소프트로다바꿨어요아 네, 슬랙도, 아, 슬랙도 한동안 저쪽 회사에 있을 때몇번 썼어요. 알키텍트리랑. 아, 근데 아, 마이크로소프트 꽤 네. 되게 좋아요. 예, 네. 네. 마이크로소프트 꽤. 게... 슬랙도 있었고. 응. 음. 그 다음에 또 한동안 쓰던 거보이스더라아 그지와도 이것도 한동안 썼는데. 이거 지웠나? 마이크로소프트 그. 트레일 팀이라고 있거든요. 팀. 그걸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걸로 하게 되면은 어, 우리도 그거 써요. 우리도 그거는 지금 프로젝트 안에 쓰고 있어요. o 네, 그거... 그거 맞다. 그거로 l e Google, Google, Google, Google, Google, Google, Google, Google, Google, g 명까지 더 이상 못 들어왔던 g 같아. g l e g o o 어제 e Google, g o 그 g l e Google, Google, Google, Google, Google, Google, g 어제 그랬어요. o o g l e Google, Google, g 요 o g 팀이랑 뭐켈드그 뭐냐 그거 맨날 또 쓰는 거 있는데 그 원드라이브도 많이 쓰고 음. 옛날 회사가 되게 클라우드에 좀 소극적이었는데 뭐냐 어딘가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올린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부담스러워하는 게 있어가지고 음. 요즘에는 특히나 지금 코로나 이것 때문에 뭐 웬만한 정부 프로젝트 만 나중에 이제 그 접속되면 얘기하겠지만 아, 접속되고 얘기해야 겠다 똑같은 게또해게될 텐데 근데 지금 잠깐만.. 이게.. 아 어렵다.. 저 이거를 제가 사실 어저께 해봤어요. 형한번 혼자서.. 네.. 근데 그거 지난번에.. 규환이 형이.. 아 그렇게 안되는구나.. 그렇게는 안되나? 예를 들어 내가 지금 하는 거를.. 내 거를.. 그.. 남주씨 컴퓨터 화면에 이제 분할 화면처럼 해서 내, 내 것만 반 띄우고.. 형, 형이 지금 화면 공유해봐요. 네. 형 거에서.. 내 스크린 화면? 네.. 형 카메라 말고 스크린을 공유하면 나올걸요? 어... 잠깐만요. 엉망이야. <웃음> 보일 거야, 아마. 아, 아 그래요? 아 잠깐만요. 예, 예 이제 보이네. 예, 예, 예. 이거 형, 짜, 어 이거 형 회사... 컴피덴셜한 거 아니에요? 회사회사 시험 한번 눈으로 보고 하고 외우나? 하니뭐 <웃음> 스캔 캡처? 아니 상관없어요. 그래도... 어디 어디다 공개되지만 하는데. 아 근데 그런 거 있더라 요즘에. 이 쿠개나임이 유난히 좀 그래서 그런지 되게 이거가 우리 회사가 이걸 하고 있다라는 것도 웬만하면 알리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 웬만하면 알면다 됐는데 모르겠어요. 잘리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 지금 그 쉐어링이 된다는 거는 어떻게 해야 한다, 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그러니까, 나, 화면이 녹화가 알겠지? 되고 있는 거죠? 아 이게 지금? <웃음> 네. 바로 내려요 지금 <웃음> 그러면 네. 안되지 녹화가 되고 녹화가 되는 거면 안되지 아 이거 어떻게 닫아? 제가 여기서 닫아줄게 일단 빨리 저 윈도우가 왜안 닫히지? 윈도우 티가 안먹네? 왜 이렇게 어렵냐 어, 이거 일단 하면. 스탑 쉐어링은 스탑하고 해야 되나? 예예 네, 네. 네. 일단 스탑 쉐어링 하면 돼요 네. 근데 지금 컴퓨터가 아 시대가 그 캐드가 지금 이게 버퍼링으로서 그렇구나 저는 지금 제 화면도 안나오고 사실 제 친구 중에 한 명, 그러니까 군대 에 있을 때그 친구 가한명 있어요. 그 친구가 얼마 전에 연락 와가지고 이제 시공 쪽 하는데 포닥으로 미국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어 그러면은, 예 네, 그러면은 여기 지금 그형 비디오도 같이 본거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오라고 라이브 하게 되면 와서 포닥으로 시공해서 포닥은 뭐 그니까 CM을 말하는 거예요? 아, 저잘 몰라요. 어... 네. 잠깐만요. 아, 컴퓨터가 이게 뭔가 가이드 자주 지금 회사 컴퓨터가 엄청 느려졌어. 하, 야 이거 이렇게 어쩜냐. 여기서 지금 그 이게 여기서 다른 화면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됨... 있잖아요. 이거 지금 스카이 미팅이면 네. 그 화면 쉐어링을 만약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 내가 그까내쪽 상관없이 남주 씨 거에서 그냥 화면 레코딩 안 되나? 그 무기한나 캠테지나 이런 것처럼 그냥 지금 하고 있어요. 화면 레아 그래요? 네. 근데 내 얼굴 나오는 거 그냥 반세 해놓고 아 남주 씨께 지금 그 카메라가 안 나온다고? 네 그리고 제 화면 녹화할 수 있어요, 형. 근데 뭐 제게 딱틀게 네. 없어서, 음. 공문료. 아, 또왜또 유튜브도 많지만 심심해 가지고 그러 도대체 무슨 유튜브들이 요즘에 있나 했더니 뭐 실시간으로 같이 공부해요. 이런 게 있어 가지고 무슨 공모션 공부하는 애가 그냥 라이브로 자기 공부하는 걸 그냥 계속 틀어 놓대. 저 어저께 코디라는 것도 봤어요. 한쪽 옆에 자기 공부 스케줄 때해 가지고 오늘 뭐 아침 뭐 10시부터 12시까지 무슨 무슨 과목 그래한 뭐 시간 이제 두 시간 공부했어. 그리고 이제 쉬는 시간이야. 그러아 이러면서 화면 보면서 좀 쉴게요. 그리고 잠깐 화면 나가. <웃음> 그리고 3 0분 쉬었다가 다시 들어와서아 이제 다시 공부해요. 그리고 이거 가서 한쪽에다가 켜놓고 다시 같이 공부하자 고뭐 이런 건가봐. 별의별게다 있다고 지아 근데 그걸 갖다가 보고 있는 애들이 2천 명이야. <웃음>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나고. 저도 그래서 어저께 너무 심심해가지고 저걸 했어요. 그 뭐지? 아. 그 그냥 라이브 켜놓고 나, 저는 여기다 나와 나야겠다 라이브 커, 켜놓고 코딩했어요 혼자서 심심해가지고. <웃음> 아 그러니까 응. 요즘에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서울 개 뭐라 우리 도리자도 아시 저기 이거 캐드 갑자기 뻑났네. 그 자도 오늘 그 오피스 미팅 하는데 막그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집에서 일하다 보면은 약간 멘탈이 몸은 뭐 어떨지 몰라도 저... 아, 근데... 그래서 서로 간에 자주 전화하고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라고. 음. 아, 저희 어... 뭐지? 그 근데 사실 가족 있고 이러면은 형 그래도 애들 있고 가족 있잖아요. 저, 저는, 네. 저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체가 그, 없어. 그, 나보라도한그음사놓을거 그, 그냥... 아무것도 없고. 어... 그리고 뭐야. 그, 지금 비아솔직히 몰래몰래라도 나가는데 진짜 만약에 운달면 응. 네. 말로 진짜 지금 갑자 연금식으로 내 버리면 집이 쳐볼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도 지금 에, 다 느려져 가지고 맞아. 인터넷 와. 인터넷 느려지고 그리고 한 번은 이제 우리 슬랙 창에 디렉터가 이제 글을 남긴 거예요, 영석. 야,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주에 마감이어 가지고 엄청 쪼았어요. 마감 때 항상 쪼잖아요. 막 쪼다가 이제 뭐야? 그중에 한 명이 우리 팀에서 글을 뭐라고 남겼냐면은 자기 플래시에 그니까 그 공기 좀 쐬고 올게, 막 이런 식의 막간 멘탈 약간 흔들리는 그런 글들을 좀몇 명이 남겼어요. 그더니 디렉터가 일단 지금 되게 힘든 시간이고 지금 너네들이 집중 못하고 갑자기 집에서 일을 하고 사무실에서 일을 안 하고 막 여러 가지 부분이 막 압박 뉴스 쏟아지고 이런 거에 대한 그 스트레스 이해한다 하면서 이제 좀 잘하자. 약간 이게 한국에서는 이런 뉴스는 못 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 보면은 그런 그런 좀 미묘한 감정 같은 것도 좀 있죠 네. 하여튼 이게 아 이런 얘기하면 그런가 좀좀 좀, 좀 멍청하잖아요 <웃음> 코로나 맥주도 안 사간다고 그 박스가 있는데 그리고 화장지 같은 거다 사가고 오. 아니 울다 딴 거보다 난 진짜 이번에도 그거 지만애들막 미팅하는데 아, 물론 엔지니어들이 좀유난히좀 널드 좀, 같은 애들 많은 건지 모르겠는데 거기 그 사람들 거의 뭐 200명씩 모여있는데 뭐 하고 싶은 얘기 하나니까 아 혹시 집에서 일하면서 오피스 체어가 불편한 사람은 자기가 싸게 사는 데를 알고 있으니 자기한테 이메일을 보냈다고 아아 그런 말 봐줄만 하죠 그 <웃음> 되게 막지하게 대화를 하는 거. 어 그러면 나는 뭐 데스크가 싸게 사는 데 알아 보면서 그렇게 물어 있어 그냥 이걸 뭐 긴장 풀자고 하는 얘긴지 아니면 되게 시리어스리 하는지 막 말투는 엄청 엄청 진지해 그래서 내가, 아 이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오피스 미팅을 하고 앉아있나 음. 아니나 다를까 또 그런 거 대놓고 물어보는 애도 있더라고 경기가 지금 이렇게 되는 바람에 이거 올해 이거 프로모션도 그렇고 러리 이거 제대로 올라가지 않고 막 혹시 이런 거 지장 받는 거 아니냐고 뭐 이러는데 일단은 뭐뭐 뭐 그쪽에서 당연히 이제 물어고 딱뭐 뭐, 그렇지 않아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아프로젝트 자체가 이제 뭐 이런저런 걸로 공사 자주 중단시켜 버렸잖아요 지금 음. 다행히 이제 뭐 인프라스트럭처 관련 공항이나 도로 이런 건지 계속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회사 지금 그 LA 오피스에서 하고 있는 큰거두 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LA 공항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가 스탑이 되느냐 안 되느냐, 다행히 스탑 안 된다고. 이제 그러면서 뭐, 오, 커밍, 올해 커밍하기로 했던 프로젝트들 일단은 아직 얘기들이 없는데, 혹시나 이제 분위기가 확 바뀌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만약에 뭔가 상황이 바뀌면 뭐, 모르지 뭐. 지금 그러지 아도 작은 회사들 중에는 맞는따라 지금 뭐 레이오판들이 있다는데. 아 그래요? 네, 뭐 지금 뭐 기본적으로 이제 무슨 그 뭐라고 해야 돼? 어떤 그 소매를 소매라고 해야 되나?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디다 뭔가 물건을 파는 걸 기반으로 하는 회사들은 지금 뭐팔로워도 막혀버렸으니. 특히나 음. 이제 오프라인 관련돼가지고는. 여기 그 뭐, 한인들은 뭐, 보니까 그 그러니까 무급 휴가. 네, 거의 그렇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무급 휴가라는 게 무급 휴가라 그거예요. 저기 이제 월급은 안 주대. 이제 뭐 나오지 마라. 그 메디컬이나 이제 이런 거.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 결국에는 LA 카운티가 그냥 셧다운을 해, 그러니까 나오지 말라고 했으니까 강압적으로. 네. 그러면 이제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글쓴거 보니까 한국,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 마인드 같은 경우에는 어 그래? 그럼 일단은 집에서 리모틀리 일을 해 월급 주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너 그래 집에서 일단 뭐 있어 해결되면 부를게 그 말인즉슨 이제 월급을 안 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좀 볼멘 소리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를 작은 그치, 이제 작은 규모의 제회사들이나 이런 회사들은 음뭐 그런 식의 어떤 뭐랄까 유보라고 하나 유보할 만한 유보금이나 뭐 예를 들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탄력도가 떨어지니까 특히나 뭐다 정말 뭔가 물건을 팔아서 실적을 올려야 되는 이 그런 데들. 요즘 같은 경우에 뭐가 있을까 오프라인에 뭐 일반적인 뭐 자동차 보험회사나 이런 데만 하더라도 뭔지는 모르지만 어떻게든 간에 그 오프라인에 연결하는 인원들은 뭐 지금 할 일이 없지 뭐 그러니까요 이거 말이 무부표가 지 그게 뭐 기, 일정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 이제 그 사람들도 이제 뭐 소개말로 발에 불똥 떨어진 거지 옛날 2008년에도 뭐 그런 경우가 하도 많아가지고 솔직한 얘기를 이제 모르겠어 살면서 2008년에 결국 내가 그 회사에서도 그 눈으로 한번 보고 막 이랬던 어, 거예요. 형, 아 형, 2008년도 때 있었어요? 아 있었지 그때 회사 다니고 있었지. 그때 어땠어요? 2년 2년차 에이전시 때지. 한 2년 차쯤 됐을 때였겠구나 그때 어땠어요? 저는 2008년부터 한국에 있었어요. 아 한국은 사실은 그냥 뭐, 뭐 사실 그때 한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분위기 좋았잖아아 <웃음> 그래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아, 그때 한국이 제일 뭐 사실 전 세계에는 여러 가지 그그 그, 금융위기에서도 한국이 제일 뭐라고 해야 되는데, 그 타격이 좀덜 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때 속된 말로 여기서 잘린 사람들도 한국 들어가가지고 제 취업 당한 게, 그때 당시 한국은 오히려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특히나 이제 이쪽 분야 관련돼가지고, 초고층인의 몸에 이제 이런 사업들이 갑자기 막 용산하고 있었으니까, 용산이 음. 한창 이제 할때라가지고 이제 이쪽 외국인원들, 속된 말로 이제 유학파들 엄청 들어가면서, 그때가 그 흔히 말하는 유학 프리미엄이 다 날아가는 아주 계기가 됐었지 하도 유럽파들이 한꺼번에 몰려 들어가니까 한국에서도 더 이상 아이고 니네 뭐 거기서 잘안 돼가지고 그런 거잖아 뭐 이런식이 되니까 이제 당연히 좋은 조건에 데리고 올리 없고 음. 그러면서 한국에 그 흔히 말하는 뭐 난다긴다는 학교나 회사에 있는 애들 다몇 명씩 이렇게 있는 와중에 그 다음에 지원하는 애들한테 뭐 쳐주겠어요? 그 옛날 SM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그때 그 이기 전에 그때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 얘기가 한국에 들어가서 만약에 예를 들어 뭐 설계사무소를 간다 그러면 에스오에 면차를 뭐 곱하기 1 5를 정도는 해줘가지고 인정을 해주네 뭐 이런 얘기까지 돌고 뭐 뭔가에 대한 그 최소한 한국에서 은영 한국에서 여기서 오면 뭐 아무래도 유학을 한다고 뭐 한다도 시간이 좀 허비가 되잖아요 허비가 된다기보다는 이제 첫 직장을 가질 때까지 시간이 딜레이가 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연차 계산을 하면 사실 따지고 보면 한국에 있는 동갑내기들보다 연차적으로 좀 밀리거든. 근데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미국에서 있었으면 대충 이렇게 연차를 갖다가 비슷한 최소한 장기회사에 같은 나이대나 뭐 뭐가 됐든지 맞춰주고 그런 게좀 있었는데. 근데 그때 이후로 이제 싹 사라졌지. 그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뭐뭐 뭐 어디 예전에 나도 어디 한국에 뭐 건설사 갑자기 뭐그 일이 있서 한국으로 들어가야 되나 고민할 때 인터뷰를 보고 했었지만. 특별히 그렇게 뭐 연차를 띄워주거나, 그러니까 연차라는 거 하면 이제 뭐 과장으로 갈 거냐, 뭐로 갈 거냐 이런 거할때 되게 연차 기준으로 얘기했대. 아,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뭐 과장 몇년 차로 인정을 해주겠다, 뭐 뭐로 몇년차 인정을 해주겠다 이제 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갖다가 옛날에는 이렇게 대충 딜 쳐가지고 가는 개념이 가능했다면 지금은 그걸 되 꼬치꼬치 다 한국식으로 계산하거든요. 그냥 해외 대학이라고 뭐더 주는 거 없고 해외 회사라고 연차 더 쳐주는 거 없고. 딱 자기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했는지 그 원천징수, 한국시로 파는 원천징수 영수 증인데 여기로 말하면 이제 W2. W2 음. 그거 기준으로 해서, 어, 얘몇년 동안 일하네 애다. 그래서 그거 딱 맞춰가지고. 물론 거기에 이제 뭐 조금 더, 뭐, 예를 들어 그런 건 있었지. 그 당시 기준에는 이제, 그게 뭐 삼, 그 당시 얘 까놓고 얘기하면, 하도 삼성물산으로 많이 들어갈 때였으니까. 삼성 공사한기준으로 했을 때뭐 이렇게 좀 연봉을 좀더 준다던가 가, 그 같은 그연차더라도 아니면은 뭐 주택 보조금 뭐 무이자 담보 대출 같은 걸로 해서 전세 대 전세 대출을 좀더 많이 해 준다던가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좀좀줬었지 그것도 옛날 얘기지 지금도 어떻지 모르겠 근데 그런 때가 있었지. 그래서 그때를 하도 보고나니까뭐 그때 당시 뭐2 0 0 8년에뭐 또에 뭐, 뭐또 특히나 사람 자르는 걸로 제청 유명했으니까. 막. 음. 거, 처음에 회사 들어갔을 때 직원이 시카고 피스 650명이었는데 그 다음 턴 지나고 나가지고 거의 그 다음 해 초반에 갔을 때 250명인가 뭐 말단 되게 줄어들어가지고. 음와 엄청 줄 아, 엄청 줄었네. 뭐, 뭐, 웃긴 경우도 많았어요. 그때도 뭐, 그 뭐, 하도 하루에 이제 많이 내 보내야 되니까 HR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전화가 오면 이제 내려가거든요. <웃음> 그리고 다른 회사 어떤 시스템인지 몰랐는데 S/W 했어. 근데 전화 일하는 와중에 전화가 와. 가너 잠깐 내려올래 이렇게 와. 그 전까지 사실 이렇게 몇번 이제 라운드가 돌면 전화가 오면 아, 그거구나라고 알겠는 게을 텐데 처음에 모르는 사람들 이제 첫 번째 타임인 사람 제일 당당하지. 그러면 전화받고 뭐, 뭐 때문에 오라고지 이게 안 해주면 내려가지지. 내려가면은 아 회사가 뭐 이렇게 했는데 뭐 너를 내주고 해야 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하면서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코브라라고 그 실업 그 회사 짤리면 이제 다음 직장을 구하든 뭐 아니면 뭐뭐뭐뭐뭐이렇을 하든 메디컬 그인슈런스가 따로 있어요 이제 그걸 설명해 주는 그런 위치 안에 그 의무가 그래서 그거를 해 주는 어... 타임을 하는 와중에 이제 그 당시에 보면 이제 I T에서 딱그 리모트로 그 사람 그때 나 그때 SM 데스크탑 썼속어요그니까 에스 서에 접속을 해 가지고 그 열려 있던 그 창이나 이런 것들 하나씩 닫기 시작하지. 그리 옆에 있는 컴퓨터 보는데 어 계속 뭐가 이렇게 무슨이 계속 닫아. 잠시 후에 이제 파란 화면이 돼. 파란 화면이 되고 그리고 한 5분 지났나? 그때니 그 오퍼레이션 그 오피스 오퍼레이션에 있는 서플라이에 있는 그 아저씨 한 명이 그 페덱스 박스랑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달리를 끌고 와가지고 거기서 데스크탑을 그냥 바로 떼가 그냥 뭐그 사람이 그 안에 뭐 퍼스널리 뭘넣는지뭐 그런 거 없고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컴퓨터 코팅하고 그 다음에 그냥 책상 위에다가 이제 페덱스 박스 접어가지고 놔두고 그러면은 그다음에, 며칠 안에 이렇게 직장을 그다음에, 구하고 네. 그래야지 비자가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그게 오늘 잘리면 만 들어야 돼. 짤은 당연히 그 흔히 말하는 사람들 몰라 이게 지금 비디오를 녹화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유용한 팁일지도 몰라. 앞으로 이게 만약에 지금 이 어? 경기가 어떻게 돼가지고 혹시나 이제 그런 일이 생긴다 하면 그런 일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들게 당황할 것 같은 게 흔히 말하는 이제 H1B다. H1B는 흔히 말하는 브레이스피어드 카더라들이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회사 짤리면 당장 내일 나가야 돼. 그리고 뭐 이내에뭐니 그런 건 없는데. 음. 회사마다 다르게 그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제 SOM 같은 경우는 그 2주 노티스라는 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법, 법적으로. 음. 근데 이제 그 2주 노티스라는 거, 너 잘리기 2주 전에 회사가 너 잘린다는 걸 알려줘야 된다는 건데, 음. 음. 그러니 s 수 m 이나 웬만한 회사도 다 그럴 것 같은데, 그냥 오늘 잘리면, 그냥 자르고, 그 다음에 2주 뒤에 월급까지는 줘요. 음.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짤, 2주 뒤에 잘리는 거고, 2주 동안 대신 너는 회사 안 나와도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회사를 잘리고 2주에 그레이스피를 했다는 얘기는 어, 법적으로 걔네들이 이제 노동청에다가 얘잘렸다고 신고를 하는 게 2주 뒤가 되는 거지. 그래야 이제 2주 노티스가 되니까. 그럼 2주치 월급은 나가는 거고. 이제 결국은 이제 그 2주 내에 만약에 회사를 잡으면 뭐말 그대로 이제 H1을 갖다가 이제 트랜스퍼를 하든 뭐라든 할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게 가능한 거고.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그 2주 내에 당장 나가야 되는 게 이제 법적으로 거죠. 회사를 잘린 것 동시에 나가야 되니까. 되게 복잡한 일이죠. 사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보면, 은 결국은, 크리스토마체, 회사에서 아예, 그, 그런,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비행기 표까지는 대주게에돼 있어. 요 모르겠어, 그 법적인 건지 아니면, 수행팔로치 인는지 모르겠는데, 그 회사를 잘리면, 그 한국 돌아간 한국, 한국행 비행기 표를 사서, 그 리인벌스를 해주나, 아니면 그 스케줄을, 그쪽에서 결제를 해주나, 하여튼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음. 형 잠시만요. 네. 네. 지금 뭐한 분이 들리세요? 저희 목소리? 아, 지금 이게 나가고 있었어요? <웃음> 네. 아까부터 나가고 있었어요. 아, 진짜? 네 근데 근데 제가 라이브를 하면 아무도 안들어왔는데한 명이 좀 들어와서. 네. <웃음> 아, 그래? 잠깐만. 아, 지금 화면으로 딱잠서시요 전화 았어 아니요. 이렇게 보면서 좀 이렇게 제가 잘 몰라요. 이거 라이브 막 자다 하는 사람들은 막 옆에 띄워놓고 막 이러는데, 저는 그런 거를 잘 모, 몰라요. 네, 아무,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여기 한 분께서 뭐,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제 비디오 봤던 거 이야기하고 있고, 뭐, 이제 제가 올려놓은 것 중에서 그, 뭐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커리어 보상에 대한 이야기가 뭐죠? 이거 지금, 예. 형 그, 핸드폰 보시면은 네, 아이폰으로 그... 뭐 유튜브를 틀어야 돼요? 이거 아니... 뭐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가고 있어요. <웃음> 아까부터 나가고 <웃음> 있었어요. <막. 웃음> 아, 몰라. 아, 이거 잠깐만요. 제가 한번 해 볼게요.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있을 텐데. 이게 어떤 지금 뭐 어, 우리 전현준 친구분께서는 건축하시는 분이신가요? 디자인하시는 분이신가요? 아니면 뭐 하시는 분이세요? 너무 우리끼리만 이야기하면 안 되죠, 형. 어, 옆에다 나도 볼 틀어놔야 되지? 뭐 사람들 얘기하는 걸 보지 않냐? 제가 아, 잠깐만, 형은 화면 공유가 안 되는구나. 그쵸? 그래서 그래서 제가 아, 남주 씨가 나한테 공유할 수 있죠. 남주 씨가 스카이에서 내가 보낸 거에서 거기 보면은 그 share screen 있긴 할 텐데. 그이 형상, 형은 얼굴이 안 나오잖아요. <웃음> 아니 뭐가 어색해. 그냥 자. 아. 형 제가, 아. 제가 제가 제가 보, 보면은 그 핸드폰 있잖아요 형 핸드폰에서 어나 여기 거기 나온다 어나 나와 그러니까 아, 나 지금 그 유튜브에 라이브 채널 하니까 나오죠 아니 시, 어, 근데 시차가 있다 네, 시차가 좀 있는데 여기 지금 글 써주신 거 보이시죠? 예 네. 글? 음글안 나와요 지금 그 건축학과 아 오... 여기 써있어 예. 휴학 중이라고 나오고 있다 봤다 예그 네, 우리 현준 친구 같은 경우 뭐 희찬이 형이나 저한테 궁금하신 거 있으면 같이 이야기 나누고 어차피 지금 저희도 갇혀 있고 그쪽도 다, 다들 갇혀 있는 시간에 네. 지금 건축학교 5학년제 년제5이 하고 있나, 하고 있나 보네요. 이제 졸업하는 연도. 보고 있죠? 형도 셀폰으로아 네, 지금 그냥 옆에 그 튀겨 놓으니까 뭐 유튜브는 일단 소리를 죽였어요. 시차가 있어가지고 음, 맞아 저도 글만 봐요 응. 맞아 줌으로 아, 하는데 줌. 줌이 그 뭐지? 그래 요즘에 그 친구들 보니까 그 한국에서 그 뭐야, 강의 음. 나가는 애들 보니까 다 줌으로 하네? 줌 줌으로 강의를 많이 하는 거 같아 저희도 줌 썼었어요 줌 썼었다가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슬랙 썼다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로 다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 근데 슬랙도 화상이 가능했었어요? 몰랐어요 가능하죠 예 네. 근데 음. 저희는 소식, 솔직히 얘기해서 다 저거야. 그 어차피 인터넷으로 많이 일을 하니까 되게 익숙하거든요. 화상 저거에 그 미팅을 하고 스크린 셰어하고 뭐 전화해 가지고 하는 거 되게 익숙하거든요. 근데 형이 그때 카카오톡으로 저한테 줬을 때막 어떤 애 파자마 입고 나오고 막 이런다면서요. 그거 듣고서 아 역시 걸하는 아, 네. 사람들은 이게... <웃음> 아니 이게 회사에서도 사실은 요즘에 직접 자리 옮겨다니면서 한, 안 하고 그냥 뭐 화면도 로 셰어해가지고 일을 많이 하니까 그냥 층 굳이 막 돌아다니지 않고 그래서 대이 익숙할 텐데. 그니까. 어요 아침에. 음. 아. 그래서 그래서 저희도 줌을 쓰고 싶은데 줌이 이게 아마 한계가 있을 거예요. 한 그때 예전에 이제 줌 써보려다가 이게 한 시간인가 넘어가면은 그러니까 우리 같이 가난한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꼭. 공짜를 쓸 텐데 그한시간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끊어져가지고 네, 뭐 제가 스카이프에 네, 유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형한테 처음에 행아웃도 사실 끊길 거예요. 행아웃도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한 건데. 예. 네. 지금 위층 같은 경우는 이번에 졸업하고 졸업하려고 하는 학생이고 지금 휴학 중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음. 그러면은 어떻게 지금 한국이 5학년에 수학이면 네. 네. 어, 아직 5학년이 아닌 근데 이렇게 한국에선 군대 갔다 고 이러니까 아그그 이게 애매해요 <목소리> 그렇게 딱 칼로 안잘려요 저도 군대 갔다 오고 막 그랬을 때 <목소리> 그래가지고 어? 이 분께서 형 글, 비디오에서 글도 남기고 했다는데 그때 질문이 뭐였죠? 제가 한번 가볼까요? 모르겠어요. 뭐였는지 모르겠어요 음, 제가, 한번, 제가 한번 따로 가볼게요 아, 하여튼 학년이면 아, 오학년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건축 공학이 아니라 건축학을 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더... 설계 쪽에 좀가깝겠죠뭐 그 안에서도 뭐 여러 가지 하고 있겠지만, 음. 아 이런까지 하고, 아 그러네. 지금 되게 여러 가지로 바쁘겠네. 제가 아는 그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그 K 모 대학교, K 대학교 많으니까 그 갔는데 학생들이 1학년과 2학년 때부터 딱 결정된대요.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냥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거기서 설계하는 사람들은 그냥 딱 정해져 있고 나머지는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냥 공무원 시험으로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뭐. 우리 때만 하더라도 모르겠어요 우리 때 그때 그, 다그 친구들이나 그 보면은 그냥 뭐 하다가 이제 공부 잘하면 공부 잘한다는 표현이 뭐한데 학점 관리 잘하는 애들은 설계를 잘 하다가도 오! 건설사 흔히 말하는 그때 대형건설사들 글로 많이 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머리가 잘 도는 거죠 그렇게 해야 돼요 전 뭐, 뭐 설계사무소 하면은 하면, 네, 그리고 뭐 설계사무소 되게 대형설계사무소 가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뭐 지금은 또 그때 건축과 분위기랑 또 많이 다를 테니까 음. 지금 2학기 1학기 복학하신다는데요 2학기 그러면 이제 들어가서 한학기딱 하고 이제 바로 취업 해야 되는 상이뭐 졸업 설계 같은 개념 이 있다면 이제 그거 하고 막 끝날 텐데 네, 쉽지 않겠네요. 빡시겠네요. 뭐 근데 모르겠어요. 시간을 딱두면서 어떤 식으로 뭐 요즘에 모르겠어요. 한국에 또 젊은 세대들이 젊은 세대는 편이 좋기 하지만 사람들이 이제 뭐 건축을 한다고 했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시공사냐 설계사냐 뭐 이렇게 나뉘지는 않을 테니까 어떤 식으로든 다양한 어떤 그런 아이디어 아이디어들로 자기 커리어를 꾸며가는 친구들이 많아서. 음. 뭐 요새 보면은 되게 스타트업 회사 특히 건축 비스, 그 건축을 베이스로 한 여러 가지 스타트업 회사들도 많고 그래서 본인이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험을 쌓기에 그쪽에 경험한데 음. 모르겠네 현실적인 문제라 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이 뭐라고 쉽게 답변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음. 아 근데 진짜 아니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무조, 그러니까 아, 모르겠어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열심히만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케이스가 너무 많고. 열심히 안해도 또 되는 케이스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웃음> 아, 근데 열심히 한다는 라건 당연히 솔직한 이유로 열심히 한다는 라 그거는 해야 되는 것 같아 그뭘 열심히 하냐의 문제인데 음. 뭔가 한 가지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주변을 못 보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음.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야 될것 같아.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는 음. 게단게 아니라 부지런히 이게 그러니까 음. 뭔가 두리번 거리는 것도 여러 부지런히 두리번 거려야 주변에 뭐가 있는지도 볼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거 좋은 것 같은데, 또 이제 그게 상대적으로 모르겠어. 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도 그렇고 남들이 생각했을 때도 그렇고, 쟤는 이렇게 뭔가 갈팡질팡 안에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사실, 지금 네. 예, 지금 네. 보면 그형 질문. 달아 주신 거 보면은 그 CM 분야라든지 뭐 데이터 매니지먼트 뭐 이런 쪽에서 관심이 좀 많이 있는 학생이신 것 같고 그리고 특별히 휴학한 이유가 이제 그 컴퓨테이션 디자인이나 좀 이것저것 공부 매니지먼트 여기 댓글에 의하면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시려고 휴학을 하고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 공부는 지금 그러니까 취약한 의미가 있으세요? 컴퓨테이션을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휴악을 했다고 하 그러니까 좀 광범위 하겠죠. 네, 딱그 하나의 컴퓨테이션 이런 것보다 또 여러 가지 광범위 하게 내가 생각할 때는 음. 모르겠어좀 이게, 이게 다 그렇지만 그냥 항상 저도 그냥 생각해보면 저도 여기서 아까 말했던 그 2008년에 그막 금융위기 오고 한게 흔히 말해서 저기서 와 아, 한국에서 이렇게 여그 유학 와가지고 여기서 딱 2007년에 졸업하고 그 다음에 s 수에 처음 들어가가지고 이제 한창 만 2년 차가 안 됐었던 이 시절에 뭐 사람들이 막 그렇게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되게 뭔가 뭐를 그때 당시는 되게 와내 나이 그때 한 서른 정도 됐었을까 그때 유학 와가지고 하고 했었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그런 일들이 막 이렇게 주변에서 막 일어나고 그럴 때. 뭐 한국에 당시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친구들은 뭐 이제 대학교 4 년제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 다니는 친구들은 정말 자리 잡고 다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런 아, 그 다음에 뭔가 공백기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그 위기감이 되게 크게 와가지고 되게 소심해졌던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냥 어떻게 뭐 말로 붙어 있기만 하면 오케이 막 이런 그런 거라고 해야 되나? 그니까 되게 그때 당시에 저를 포함한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뭐 셀러리도 이제 동결이에요. 왜냐하면 경기가 다안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그 SM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그 엔트리 레벨들이 먼저 나갔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중간 레벨에 있던 사람들이 엔트리 레벨들에 있었던 일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염에 맞지 않는 일을 시키면 해야 되는 근데 그 당시에는 붙어있기만 해도 오케이 약간 이런 말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다던가 아니면 뭐 그 커리어를 전향을 해볼 그런 여지도 없긴 했었지 전체적으로 다 경기가 안 좋았으니까 mm -hmm.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이론이 가끔 아까 왜 얘기했지만 그래서 결국은 회사가, 회사에서 이렇게 나오게 돼서 한국으로 온 사람들 되게 많았다 했잖아요 mm -hmm. 근데 그때 당시에 한국으로 온 사람들이 아마 되게 좀 비관적이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큰 파크 뭐 나름 큰맘음 푸고 유학 와가지고 뭐, 그 다음에 뭐 그래도 나름 뭐 큰설계사면서 다니면서 한국에 있는 동기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어, 나도, 야, 와서, 지금 이제 취직하고, 이제, 이러고 있다, 이고 하다가, 어느 순간, 그렇게 돼가지고, 얘기치 못하게 한국으로 돌아가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렇게 뭐, 1, 2년 차영도 했다고 한 거는 한국에서 커리어를 인정을 안 해주거든. 음.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그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속대말로, 이렇게, 잘난 척하던 것들이 다 지는 <웃음> 순간이야 그런 음. 경우였을 거야 대부분.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 자기의 모르겠어요. 그 어떤 체질지를 삼았는지모르는지모르지만 지금 돌이켜 봐가지고 그때 당시 한국을 돌아왔던 사람들의 그 친구들이나 그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지금 다 잘하고 있어요. 음. 오히려 어느 순간 생각해 보면 여기 계속 남아 있는 우리들이 그냥 그냥 어떻게 보면 타성에젖듯이 지금 계속 흘러가는 사람들도 더 많은 것 같고 음. 한국에 있으면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더 다이나믹하게 사는 친구들도 많아가지고 그냥 뭐 이딴 얘기하려고 이런 얘기 기록 기비한 얘기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나면 나이 서른이라는 그 시기가 빨리 뭔가 자리를 잡고 뭔가를 지금 빨리 이루어야 된다고 내 스스로를 되게 압박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오히려 그때 당시에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을 좀더더 더 정리할 수 하면서 자기를 관리를 했을 때 시간을 보내는 게뭐 그렇게 불안하게 느꼈을 느끼진 않아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들 이 만약에 혹시나 이제 본인이 마지막에 휴학을 한 거에 대해서 뭐 계획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당연히 뭐 그렇게 믿고 싶기도 하고 <웃음>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으려 생각하고. 을 또 여러 가지 것들, 뭐브레스폰에 뭐 이런 것들 지금 쓰시는 것처럼 뭐, 레이디버그네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아 일단 그냥 얘기를 드리면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본인의 포트폴리오에 어느 정도 집어 넣어서 뭐 이런 이런 것들을 하는 거 보니까 설계사무소나 이런 데로 좀 진행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거라면 그냥 그렇게 커리어를 쌓아서 거기속된 말로 포트폴리오를 더 넣어가지고. 할때 물론 이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관심이 많으니까 회사들이. 근데 이제 그거로 회사를 들어가고 나면 또 다른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시간에 그런 뭐 취직이라는 게 일단 당연히 앞에 닥친 목표니까 이제 그거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쌓아 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매날 남주씨 말하는 것처럼 뭔가 그걸 다음 수가 내가 그 회사를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모르겠어요. 어떤 다음 그 단계는 뭘까를. 한번쯤은 생각을 하고선 그 다음에 회사를 들어갈 때 회사가 나의 어떤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죠. 목표라기보다는. 근데 그러면 준비하는 과정에서나 아니면 뭐 원래 인터뷰를 누군가와 할 때도 훨씬 더 여유 있게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모르겠네. 사실 자기 앞에 닥친 그런 게 있으면 이렇게 좀 속된 말로 이렇게 어 뭐랄까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는 얘기들이 잘안들될 수도 있는데 지나고 보니까 한얘기예 제가 지금 한 그래도 나름 그 선배, 인생선배라고 하고 같은 그런 업종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 순간순간에 너무 조바심 내지 않고 지금 본인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제 뭐 디지털 디자인에 관심이 갖고 글레스 뭐 사픈에레이디버그네 거기서 이제 하다보면 은또 뭐 여러 가지 게 있을 것이 환경 부서 얘기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은 딱 요즘 포트폴리오에 딱어된 말로 구생만 주기가 딱 좋은 그런 것들을 지금 채우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게 <웃음> 이제 뭐 좋은 거예요? 좋은 그... 거예요? 제가 그 엊그저께 그 댓글 받아가지고 제가 파라메트릭 디자인으 관련된 이제 비디오를 하나 만들어두렸는데그 학부에서 파라메트릭 디자인 스튜디오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 정해져 있진 않았겠죠 특별히 그 스튜디오를 진행하시는 교수님께서 파라메트릭 디자인을 하고 싶어가지고 하신 것 같은데 이제 그 학생이 처음에 이제 딱 시작하면 파라메트릭이 뭐야 모르잖아요 당연히 대학교 1학년, 2학년 저 때는 이제 놀리 바빴는데 요즘 학생들은 열심히 하시고 그런 거 보면 대단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분한테 이런저런 얘기하고 예제 이야기하고 하다가 갑자기 머릿속에 생각이 드는 게 결국에는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를 파라메트릭으로 컨트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데이터 중에서 건축하시는 분들이 가장 제일 먼저 1학년, 2학년 친구분들도 알수 있는 것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환경, 에너지 데이터, 환경 아니면 뭐 BIM, b m 뭐 건물 데이터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BIM 그 BIM 말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지오메트리 데이터가 되, 된다고 보는 게좀더 좋겠네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뭐 이렇게 센서 같은걸로 데이터도 추출도 하고 그렇잖아요그 뭐야 라즈베리인가? 그걸로 이렇게 제 예전에 그 포스텍 그아닌 형님 때문에 잠깐 내려갔다고 왔는데 거기서도 다 센싱을 다 하더라고 그렇게 어쨌든 결국에는 팩트를 갖고 와야 되는데 결국 데이터를 갖고 와야 되는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 에너지 에너지 쪽뭐 건물 그 다음에 도시 컨텍스트 아이 잠깐 지금 그냥 모르겠어 이게 네. 또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생각난게 예전에 남주씨가 저 그때 그 그냥 갑시다 아,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 아게 누지? GST 나와주신 S.O.M.이네. 갑시다 <웃음> 이름 생각이 안 나지. 아 누지? 아형 후배요? 아, 나서. 소... 네 남주 씨 나서게 준비죠. 유동이 아그 교진 친구. 교진, <웃음> 교진이, 교진이. <웃음> 교진이가 그때 IRT 나오고 그때 GST 준비하면서 걔가 음. 지금 그때 어떤 쪽으로 속된 말로 S.O.P.를 좀 썼으면 좋겠나 이걸 나한테 한번 물어본 적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본인이 친환경 이쪽으좀 가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내가 친환경적으로 네가 가고 싶은 거 오케이 뭐 요즘 트렌드니까 근데 너 같은 애들 아마 요즘에 지원하는 애들 최소한 70%는 다 친한 거 얘기할 거야 그리고 거기에 너속별말로뭐 지금 해놓은 거 있어? 뭐, 뭐 예를 들어 디지털 기술이 됐든 뭐가 기술이 됐든 뭐 어떤 포트폴리오적으로 네가 좀 관심 있는 분야를 표현할 게 있어? 그랬대. 뭐 기본적인 거 뻔한 거 이런 거 밖에 없대 그래가지고 근데 너그 SOP 어떻게 쓰려고? 그랬대. 아뭐 되게 뭐 이렇게 이렇게 슬플해 근데 내가 딱 듣는 순간 중간에 말을 끄는 게 너무 뻔한 거야 너무 지구를 살리자야 그냥 근데 그런 거 지금 아무리 해도 늘 이건 지금 몇년전 얘기니 거의 한 8, 9년 전 10년 전 얘기 좀 됐겠다 그때 당시 커멘트니까 지금 에도 그게 맞는지 모르지만 내가 생각하건데 한국에서 친환경 한다는 사람은 만약에 뭐 학생을 내가 모르겠지 대학원이나 학사를 재원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 만약 본인이 친환경 팀이나 친환경 어떤 그런 쪽에 딱크나베 관심이 있다면, 어디 가서, 아, 저 뭐, 레디버이나 이런 걸로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나 이런 걸로 뭐 옵티마이즈 하고, 이런 거할줄 할 알아요. 라고 포트폴리오 보여주면, 그런 포트폴리오도 진짜 많을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 교진이한테 커멘트 해줬던 건, SOP 쓸 때, 너 절대 지구를 구하고자, 이런 식으로 쓰지 말고, 그때 내가 해준 대로 썼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때 당시 그 친구가, 그것도 그렇게 하자했는데 지금 현재 친환경 식으로 가고 있는 것 중에 말 되는 거 있냐고, 거, 거꾸로. 반문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네. 이런 식의 친환경적인 것들이 많은데 최소한 내가 아직은 경험이 많지 않아도 내가 여러 가지 느끼고 내가 여러 가지 것들을 봐온 상태에서 지금 친환경은 그냥 개몽이지 실제 친환경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okay. 내가 하고자 하는 거는 친환경에 뭔가의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okay. 실제 그게 어느 정도 친환경적으로 현실감이 있게 다가올 수 있는지 난그 포인트를 관심 있어 한다. 차라리 이렇게 쓰라고 했, 하고 예시로 했던 것 중에 하나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더부여서던것 같아요. 말하면서 기억나데 아까 말한 것처럼 무디 radiation 돌려가지고 여기가 더뭐 향이 좋고 여기가 뭐 여러 가지 그 얻, 얻을 수 있는 그런 친환경 이너스 정보 같은 거. 회사에서도 하지만 예를 들어 그 친환경 정보로 뭐 창의 형태, 그다음에 뭐 핀의 각도, 핀의 뎁스,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패턴 해가지고 하는 거 그런 거 엄청 많이 해가지고 하는 거 물론 좋긴 좋아, 의도 좋아, 물론 이제 디자인의 반응성도 좋아.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앞에다가 그런, 그런 루버를 달고 막 이렇게 한거 플러스 그거와 대비해서 그냥 아무것도 없고 글래스 빌딩에 그냥 글래스에알베류 높은 글래스를 쓴 거. 그 따졌을 때알베이 높은 글래스를 쓴게 기본적으로 앞에 뭐 덕지덕지 안붙이면 메탈이나 이런 거. 일단 기본적으로 시공이 빨라지고 시공비가 줄고 그 다음에 알베이높 글래스 좋은 거 하나 쓴게 따지고 보면 네. 현실적으로 근데... 어, 퍼포먼스가 좋은 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항상 비교를 해가면서 할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나, 그이 친환경이 어느 날 쓰지 이런 게 어느 원점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난 그거에 관심이 많다. 그렇게 SOP를 쓰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하나의 팁이 될수 있을지 모르지만 본인이 여러 가지 기술적인 툴을 그걸 채우고 어딘가 가서 나 이게 가능해 라고 보여주는 사람이 일단 있고 또 하나는 이게 가능한데 나는 이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해야 되겠어. 이런 사람들이 그죠?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라는 그 질문들은 실제 현지 실무에서각도 찾지 못하는 질문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아마 그게 뭐 회사 인터뷰가 됐든 아니면 학교에 어떤 인터뷰가 됐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포인트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우리가 한 얘기지만 도구는 언제든지 채울 수 있는데 그 도구를 뭘 할지를, 뭘 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뭘난다할줄 알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물론 좋을 수도 있지만 다할줄 아는 사람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기도 하고 그걸 그 자리에서 검증이 불가능한데 난 아직은 이게 부족하지만 난 이걸 할 거야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쨌든 그걸 채워갈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것들을 테마를 잡아보는 것도 좋은데 본인이 만약에 지금 여러 가지 툴을 배우고 있다면 난 이걸로 이걸 할줄 알아요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난 이걸로 뭘 하고 싶어요? 아니면 현실에 여러 가지, 한두 가지 키워드가 만약에 뭐 얻어질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거꾸로 반문하는 식으로 만약에 할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좀더더한 대별 위처럼 보일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형, 그 지금 채팅 주신 거 한번 봐 보세요 어, 뭐가 이렇게 네 아, 그래서 이제 음... 형이, 이 예, 형이 말씀하시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러니까 표현 방법의 초점에 대해서 현실적인 대책 방안이 오히려 영향이 크다는 말씀이시군요. 라고 예, 요약을 하시는. 그렇죠. 당연히 현실이에요. 그 친환경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그 오너 입장에서 그말 그대로 우리 친환경으로 하자고, 뭐, 그분 말하는 리드 리드 하잖아요. 그 클라이언트한테, 아, 이거 리드 플래티넘이나 골드 받으려면, 뭐, 이렇게 저렇게 이거 더 해야 되고, 알벨률 아, 높은 유리 써야 되면 비싸지고, 시공비가 당연히 비싸질 거예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막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클라이언트 사이드에 얘기하는 거는 더 효율적이다. 효율적이라는 얘기는 딴거 없어. 돈덜 적게 들,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들어도 나중에 에너지 효율 좋으니까 돈 적게 들 거예요. 이거, 이거거든. 근데 이제 결국은 그런 것들을 하려면, 친환경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그냥 뭐 디자이너의 하나의 툴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되게, 되게 다이렉한 거예요. 이거 되게 클라이언트 사이드 얘기를 할 때, 친환경은 결국은 그 바로 돈으로 나오잖아. 전력 성모가의 양이니까.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뭔가, 앞으로는 사실은 더 그런 얘기들 많을 거예요. 친환경에서는, 몰라, 이게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한몇년 전에, 꽤 오래된 얘기긴 해요. 어? 근데 이제 리드, 뭐 골드다, 이게 나오잖아요. 플래티넘이다. 아까 말한 것처럼 클라이언트한테, 어나 이거 건물 리드 플래티넘 하자 이러니기 하려면 없거든. 니네가 초반에 초기 투자금이 많아도 나중에 이제 전력 설마가 줄어들면서 나중에 리턴이 언젠가 오면 오히려 더 길게 봤을 때 장점입니다 얘기를 하는데 클라이언트가한번은 수우를 <웃음> 건 거예요 뭐 그게 법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는데 야 니가 이거 리드 플래티넘까지 할수 있다고 해고돈 했는데 지금 이제 5년차가 지나가는데도 아직도 피드백이 없다 어떻게 된 거냐 너 나한테 사기친 거냐 이런 얘기가 나왔어 근데 그걸 갖다가 수우를 벌겠다는 거야 이거 그 예전에 수염 있을 때뭐 뭐라고 말할 수없 없는데 실제 이게 그래서 로폼에 로펌으로 넘어가가지고 로폼에서 이게 과연 수를걸수 있는 건가 이거를 갖다 리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사내 우리가 하여 있던 로폼에서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떤 계약서상에 그게 나와있지 않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우리가 뭐, 뻔한 변명이었던 건, 우리가 계획했던 것과 달리, 니네 키친에, 뭐, 예를 들면, 뭐 전열기구가 우리가 생각했던 기준에서는 뭐, 세네 개였는데, 니네 현실적으로 지금 다섯, 개섯 쓰고 있고, 뭐, 이런 식의 것들을 갖다 하나하나 그냥 토를 달아서, 현재 그게 진행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나오면서 이제, 건축하나 이런 사람 측면에서 봤을 땐, 앞으로는 더 이상 이게, 뭔가 그렇게 뭐 리드 뭐서티피케이션나 아니면 은 뭔가 친환경으로 뭔가 이렇게 건물을 팔아먹기 위한 그러니까 디벨로퍼 사이드에서는 리드 뭐 받았다고 하면 건물 팔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친환경 관련된 정말 그 리턴을 갖다 보장해 줄수 있는 이런 식의 얘기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런 얘, 얘기를 하셨거든요 지금은 어느 정도 마찬가지로 얘기가 나올 수 있는지 뭐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게 그게 디벨롭 됐는지 모르지만 친환경 쪽에서 지금 앞으로 봤을 때 만약에 뭔가를 한다면 그런 식으로 에너지 매니지먼트, 어느 정도의 달러를 갖다 줄일 수 있는, 이걸 되게 뭔가 하나의 매니지먼트로 아예 정말 뭔가 그렇게 정말 법적으로 내가 라이어벨트 지고, 나이 건물은 내가 개런티하건데 이 정도의 효율을 갖다 보장할게. 대신에 이제 어디서 해야 되겠지. 뭔가 그런 식의 것들도 되게 많거든요, 요즘에. 그러니까 친환경을 한다고 했을 때도 좀 다양한 식의 앞으로의 어떤 먹거리들, 너무 뻔한 얘기들 말고 그런 쪽의 비즈니스적인 측면의 얘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걸 툴을 배우면서도 뭔가 그 안에서 어 이런 것들은 되게 아 속된 말로 이걸 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좀 투자자라도 좀 모을 수 있을까? 무슨 뭐 농담삼아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을 하면 아마 하면서도 좀재밌을것 같고 누군가와 얘기를 할 때도 본인이 일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이 테마가 될수 있을 것 같아. 요 모르겠어. 요즘에 요 그냥 사람들한테 뭔가 툴을 배우고선 툴에 대해서 이제 뭐 나는 다할수 있는 사람이야. 그게 되게 다할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옛날에는 되게 좋아 보였는데. 다 죽인 사람이라고 하면 그냥 뭔가를 되게 시키면 잘할 사람인 거지 그 사람 자체가 이제 뭔가를 이렇게 목표지향적으로 하고 있나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같아 말이 길었네 형, 너무 너무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휴학하고 심각하시면, 네, <웃음>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 하는 얘기는, 솔직히 이 친구한테는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전체적인 얘기인 것같요 그러니까 뭔가 요즘에 건축을 하면서도 그 안에서 다른 시장이나 어떤 다른 마켓 특자말로좀 돈벌이를 갖다 찾는 이런 거를 봤을 때 파생돼서 나갈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친환경 같은 경우도 저 옛날에 한 2천원 9년? 특자말로 사이드로 한국에 그때 당시 컨키프로젝트나 이런 거 하면 친환경 그런 페이지를 한국에 꼭 넣어야 돼 그걸 하면 이제 한두 포인트를 주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회사 다니면서 한국에는 있 설계사무소에 사이드로 그런 다이어그램들을 이렇게 해주고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때 당시 <웃음> 왜지 모르게 한국에 그런 것들을 항상 관심이 있었는지 그런 길이 내가 했었는데 그때 당시 솔직히 말로 진짜 그냥 다이어그램 하나 넣어주고 끄셨어. 근데 지금은 그때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뜻은 사람들이 뭐가 진짠지를 어느 정도는 알고 알게 되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오히려 더 제대로 친환경이네 에너지 매니지먼이네 이런 것들을 해볼 만한 시기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는 뭐다 좋은 얘기면 좋은 거지 그리고 그게 자세하게 그게 그래서 진짜 그래? 여기까지 간다 그런 관심에는 사실 좀 더뎠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 것도 괜찮은것 같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다양하겠지만 이거 비단 친환경뿐만 이 아니라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속된 말로 약, 약만 파는 게 아니라 약발이 돼. 지금 이제 그게 진짜 효과가 있는지를 어느 정도 거꾸로 리버스 엔지니어링으로 해줄 수 있는 약간 그런 비즈니스들이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하여튼, <웃음> 다른 데로 갔는데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냥 자꾸 이런 거 하고 그냥 뭐 취직이 목표고 뭐 대학원 입학이 목표고 이렇게 돼버리면 그때 가가지고또 다른 고민 또 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번 그냥 그런 거 저런 거를 다 하고 옛날에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해봤 그러니까 약간 여기서 그냥 드는 생각인데 이게 너무 사치스러운 것이 있는데 좀 상상은 하면 좋은 것 같아요. 상상. 앞으로 내가 상상. 나라는 어 나라는 존재가 그러니까 지금 딱 이렇게 학교 수업이다 뭐 학원이다 딱 멈추고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 의드라마라고한다면 어떻게 각본을 쓸 건지 내가 어쨌든 건축을 나할 건데. 나큰 생각도 있었어요. 내가 그래서 내가 내가 생각했을 때 지금 상황에 음. 가장 베스트라고 하는 커리어 있잖아요 음. 내 하나로 음. 레주메를 봤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제일 가고 싶었던 학교가 있고 내가 가고 싶었던 회사가 있어 그리고 내가 그 회사에서 내가 제일 하고 싶었던 뭔가 일을 해 그리고 상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상상한 을하 걸로 내 레주메 써보는 거야 그럼 음. 내가 거기에 가장 뭐모르겠어 본인이 그냥 모든 걸다 최고 최고로 넣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학교와 뭘 속대별로 이제 가짜 레주메를 만드는 거지.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했을 때 베스트로 생각하는 가짜 레주메를 만들어. 음. 그래 가지고 가짜 레주메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한번 써 놓고 보면은 내가 그거 하나를 채우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지 채울 수 있는 한줄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다 채우고 난 후에 과연 그 레주메를 거꾸로 내가 반취해서 리뷰를 했을 때 음. 내가 얼마만큼의 자신감과 성과를 느끼는지 아 음. 그거 되게 그런 거 되게 나는 해막 근데 저도 해 봤어요. 그런 생각 좋은 거. 그래서 <웃음> 예. 나쁜 짓인데 한 번은 미국이니까 가능할 수도 있어. 여기는 그게 이렇게 막 그러진 않으니까. 아니다. 아니, 아니, 아니 형형 네. 레지메를 네. 가짜로 만들면 만들고 뿌리면 문제가 되겠는데 이제 내가 이제 아. 아니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거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 당시에 이걸 가짜 레주메 하나 만들어 끝 내가 게 부득이. 저는 그렇게는 안 했어요. <웃음> <웃음> 수를 하고자 뭐 취직이 됐든 특히나 뭐 취직이 되는 게 대부분이겠지 음. 취직이라는 거를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이게 워킹을 할까 내가 생각했을 때 베스트 레주메야 음. 이 베스트 레주메를 채우기 위해서 나는 기회비용 엄청 투자를 했다고 치고 이걸 갖고선 내가 이걸 이제 지원을 하는 측면에서 이게 약발이 있을까 그래가지고 어느 회사나 이런데다가 그냥 온라인에서 그냥 넣어봤어 넣는데, 아니, 연락이 <웃음> 넣었는데 연락이 안 오네 물어 넣었는데 연락이 안와 아 근데 잠깐만, 혹시나 높하시면 말씀드리는데 요즘은 네. 링크드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르겠어요. 건축 쪽은 아니,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때는 되게 옛날이라서 네. 그냥 그래 놓고 만약에 연락이 오더라도 만약에 내가 음. 가짜레주메니까 진행만 안 시키면 되잖아. 아니 그게... 그 마지막에 쓰는게 있거든. 음.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식으로 뭐 링크인에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음. 상대방이 나를 더블체크할 일도 없었고 음. 그냥 내 레지메를 보고 관심이 있으면 연락이 올텐데 음. 그리고 진행이 안 되면 그만인 거니까 그냥 그 당시에 그냥 내가 그냥 모르겠어요 뭐 그게 사기 이게 진행이 되면 사기지 근데, 근데 이제 제가 제가 말씀드리는 상상은 제가 말씀드리는 네. 상상은 그러니까 꼭 어떤 그 시장에서 통용되는 레지메라는 어떤 화폐 단위 말고 그냥 네. 내가 생각하는 그냥 앞으로의 내가 지금 패션 이 있을 거 아니야 내 마음에 그러니까 이 아, 친구 같은, 이 친구 그러면, 같은 경우는 네. 지금 건축 어쨌든 5년째 들어갔고 5년 동안 설계를 쭉 해왔고 그 다음에 컴퓨테이션 그 다음에 뭐 어떤 그 밸류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뭐 이런 환경, 에너지, 환경 이런 것들이 키워드를 놓고 보면 자기가 앞으로 내가 되고 싶은 워너비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건이레메라는 그, 거는 뭔가를 위한 레메잖아요레메가내 뭐 자서전은 아니잖아. 음. 모르겠어요. 그걸 뭐 마지막에 그렇게 보겠지. 이 레즈메가 결국은 내가 뭔가 하기 위한 도구라고 봤을 때 그리고 내가 결국은 처음에 학교를 나오고 시작을 하면 그레즈메를 채우는 데가 나의 목표가 될 수도 있거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음. 제가, 제가 이제, 이제 상상하다고 하는 게그 네. 이제 그렇게 꼭레즈메이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좀더 이렇게 거시적으로 아, 내 인생에 대해서 과연 나는 누군가 똑같은 에너지를 하더라도 각자 다르게 이제 접근할 수가 있고, 잠깐만요. 그리고 여기까지만 얘기할게. 그리고 이게 사실 하다 보면은, 공부하는 방법에도 그렇고 동기부여도 되게 잘 되거든요. 동기부여도 되고 그 다음에 뭐 똑같은 툴을 하나 공부할 때도 아 내가 이걸 왜 그냥 단순하게 남들 하니까 해야 되는 것보다도 내가 어떤 상상하고 아 그럼 이거 꼭 내가 해야 됐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화학 반응이 나면 이런 사람이 될수 있겠구나 해서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요구되는 캐릭터보다 이 얘기하는 게주신스럽긴 하지만 그거는 되게 정말 뭐랄까 진짜 좋은 거 사실은 되게 좋은 거고, 그냥 자기 인생의 플랜은 누구나 다 갖고 있고 한 거를 좀더 이렇게 딱, 딱 보여줄게. 딱 정말 깔아놓고 진짜 아,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 거야. 라는 되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레즈메난 이거를 레즈를 채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아이템을 딱 찾아가는 거 중요한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대부분 그거를 만들 때아 이거를 하기 위해선 예를 들어 어떤 회사를 갈기 위해선 뭐 한국식으로 했을 때뭐 그래 브룩스기. 많은 얘기지 모르지만 뭐 어떤 회사 가기 위해서 뭐 스카이를 가야 돼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편입견으로 채워지는 레쥬메들이 있거든. 근데 이게 그런 게 여러 가지가 한두 개씩 쌓이다 보면 되게 쓸데없는 거를 레주메를 채우기 위해서 나의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아. 그게 사람들이 물론 카더라나 아니면 이런 거로 되게 현혹이 돼서 그런 걸지는 모르지만 그 레쥬메 상에 진짜 필요했던 그 그게 과연 몇 개가 있을까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된 거지. 그래서 내가 하고자 얘기가 <웃음> 다른 게 아니라. 나쁜 얘기지만 그 당시에 나는 그래서 처음에 내가 생각했을 때 생각나 할수 있는 그런 레즈메를 써봐. 그리고 그걸 한번 넣어봐. 넣어봤어. 딱한번 그랬어. 넣어봤는데 결과적으로 연락이 안 왔다 했지. 연락이 안 왔어. 그리고 내가 딱벙뜬 거야. 어? 야 그러면 이거 내가 이거를 이렇게 채우면 이걸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이게 안 되네. 히힛 <웃음> 뜬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내가 그때, 그때 그랬거든. 때그 내가 왜그 고민을 했냐면 그때 이제 오미년지 아이티를 나오고 그러고 이제 에스에 처음에 들어갔는데 내 주변에 친구들이나 아니면 뭐 사람들은 그 당시에 뭐 g s d 나 콜롬비아나 다 대학원을 가더라고 근데 내 생각했던 게 와, 내가 대학원이 지금 필요한가? 뭐 이런 생각을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회사 다니고 있는데 과연 이게 그래줌에다가 이런 것 정도를 더 채우고 넣고 뭘 하고 하면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냥 막 그냥 속된말로 사기 내주면 뭐 만들어봤어. 그래서 뭐 대학원에 어디 간 것도 만들어보고 막 이래서 그 다음에 뭐 어디다 넣어봤어. 근데 <웃음> 연락이 안온 거야. 그래가지고 어 그래?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이 정도의 기회비용을 투자하고 뭐 했을 때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뭐가 지금 필 없을 수도 있겠구나. 리턴이. 그럼 결국은 내가 하고자 하는 내가 그때 지원했던 회사는 설계회사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게 나에게 필수 조건은 아니네 그럼 여기다가 그 그걸 에너지를 또 다른 무언가의 에너지는 뭐가 있을까 그래서 되게 여러가지 버전의 레즈메를 만들어왔어 이런 레즈메 저런 레즈메를 만들어서 이게 가능하다면 근데 그 당시 그러고 나서 다시 지원을안 했는데 그래서 내가 뭔가를 지원했을 때 내가 만들었던 그 여러가지 버전의 레즈메 중에 어느 레즈메에서 하나가 만약에 전화가 왔다 아 그러면 그러고 그 전화 받으면 안 돼? 근데 이제, 그럼 최소한 그레줌에 써여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들은 내가 한 번쯤은 투자를 해볼 만한 어떤 그 커리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해주는 조언들이나 이런 게난 약간 믿었지가 못했던 것 같아. 그때 당시에 다들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긴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니까 나도 그걸 채워야지. 그렇게 해야지 난 저걸 할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다 보면 과연 그걸 위해서 그게 필요했을까는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게 사람인지라 그런 거 하나하나씩을 채우다 보면 지쳐. 그래서 뭔가 내가 한가를 채우, 채우고선 그게 되면 내가 이걸 했기 때문에 됐다고 생각해. 을 실제 그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내서 내가 그걸 한 거에 대해서 내가 되게 뿌듯해. 그랬기 때문에 난 저걸 얻을 수 있었다. 그러면서 뭔가 하나하나 나내 스스로에 대해서 되게 자아도 치 까진 아니지만 뭔가 되게 그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면 되게 어느 순간에 그러다 멈추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뭔가 본인이 지치는 순간도 생기거든 그러니까 내가 뭐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딴 얘기가 나오는데 그냥 커리어를 생각하고 남주 씨처럼 그렇게 하나의 앱을 만들 때 하나하나를 되게 쉽게 쉽게 쓰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쉽게 쓰다 보면 그만큼 남들 얘기로 쓰는 것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이렇게 진짜적 그러니까 한 번쯤은 확인을 해보고 거기 에한 줄씩을 쓸수 있다면 자기 앞으로 목표를 세우거나 자기가 원하는 레주메를 채울 때 되게 좋은 어떤 하나의 그게 될것 같고 레주메를 다양한 버전으로 써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은 게 내가 예를 들어 다음 단계 때 이걸 하고 싶었는데 이게 안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은 차선책의 레주메도 만들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또 다른 형태의 나의 목표와 그게 생길 수도 있고. 그 그러니까 시기에는 내가 다시 돌아간다면, 되게 그런 시기 것들을 더한 번쯤 더 과감하게 해보지 않았을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가라리즘를좀더 적극적으로 돌려보지 않았을까? 었 지금이야, 뭐, 다 백책하면 다 나오니까 인터넷에 그런지 몰라도, 뭐 그때 당시 그런 게 없었으니까, 뭐 그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지 않는 길을 찾는 방법도 되게 본인 스스로 뭐 이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한 번쯤 좋은 것 같아. 네. 그거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세요. 해주세요. 그뭐 네. 형이 이제 댓글 남겨주신 부분들 보면 뭐 밸류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사실 디자인을 할때 우리가 네. 되게 이쁜 부분들 어떻게 형태를 만드느냐 어떻게 공간을 우리가 주어진 디자인 프라블럼들을 풀기 위해서 공간을 디자인하냐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형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면은 이제 뭐 데이터 매니지먼트 뭐 디자인할 때 어떻게 데이터를 서치를 하고 그 다음에 밸류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뭐 CM 관련된 부분들 이거 지금 제가 뭐 얘기하는 거냐면은 형이 그 비디오에서 했던 것들 <웃음> 그거인데 어, 잠시만요 어, 잠깐만요 이게 라이브가 네, 이 t I book c o 아뭐카피라이트 아, I d o <웃음> 다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만약에 나중에 이런 식의 걸할때 w I d o 뭐 t know. I don't k n 게할수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이 I don't k n o 죠. 근데 그뭐 라이브를 한다더라도 그렇게 초청한 사람들이 있고 여기 혹시나 채팅하는 사람 중에 어 나도 갑자기 들어가서 얘기하고 싶으면 그럼 그냥 뭐야 인비테이션 보내는 거죠. 예 예. 지금 어... 잠시만요. <웃음> 우리 거 지금 1 시간 넘게 했네. 네. 아 저도 어저께 코딩하다 보니까 두세 시간이 훌쩍 지나가더라고요. 이야, 벌써 2 시간 남았네. 음. 그럼 내가 또 다시 회사 일을 좀 하고 있겠어. 그럼 연결이 아직 안 됐네. 잠깐, 이제 라이브 지금 끊긴 것 같은데? 그런거 같아 비디오이 언어빌러블 나오는.. 혹시 이게 뭐 60분 지나서 끊긴건가? 아니야 아니. 그거는 아닌거 같고요 잠깐만요 뉴일스트림으로 가자.. 잠깐, 아닌데? 뭐 여기 나오는데? 바이올레이팅 유튜브 트럼스에 뭐 돼서 비디오가 지워졌다고 나오는데? 네 그니까 이게.. 저한기 별로 없거든요. 그냥 그 저것만 나왔는데. 바이올레이팅이라는 게뭘바이올레이팅지 몰라요. 내가 말한 거 중에 뭐 아까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그거는 아니. 그 <웃음> 그걸 아닐야그 정도로 유튜브가 AI가 돌아가나? <웃음> 그 정도는 아닐걸요? 아니 어쨌든 지금 남주씨 이거 그냥 녹화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고 있는 거? 예 근데 이거 라이브로 올린다면 바로 그냥 할 걸요. 편집하기 귀찮아서. 아뇨 아니야, 아니야. 아, 너무 이렇게.. 아, 그래, 편집하지 마 지금.. 좀, 지금 네, 라이브는 한번 올라가면 끝이니까.. 네. 그냥 하, 해버리면 되지 솔직히 우리, 우리끼리 떠드는 얘기 어딘가에 남기고자 하는 게 목표였는데.. 음.